안녕하세요 최지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화장실 욕조 파티션을 설치할 거예요 일단 욕조 파티션을 설치하려면 욕조 부분에서부터 천장까지 길이가 몇이 되는지를 재야 해요 그리고 업체에 연락해서 우리집 욕조에서부터 천장까지 사이즈는 이만큼입니다 하고 말을 말씀을 드리면 업체에서 제가 잰 사이즈보다 조금 작게 파티션을 제작을 해서 보내주셔요 파티션을 열어보면 상자 안에 뽁뽁이와 함께 설명서가 같이 들어있어요 포장 잘 되어서 도착한 이 파티션을 잘라서 목조에 설치를 하면 되는데요 음, 파티션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실리콘으로 사방을 싸서 고정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한 가지 의 방법은 지지대 봉을 세워서 설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간편하게 생각해서 실리콘이 훨씬 더 쉬울 거라 생각해서 실리콘으로 파티션을 지지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욕조에서부터 천장까지 사이즈를 재가지고 제작하는 업체에다가 주문을 했죠 저렇게 보시다시피 욕조 부분에서 천장까지 꼭 맞는 사이즈의 파티션이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혼자 하기는 사실 힘들어서 신랑의 도움을 받았어요 컨디션을 설치하기에 앞서서 천장 부분하고 욕조 부분이 딱 일자로 아주 평행이 되면 좋겠지만 완벽하게 평행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업체에서 저렇게 조그만 사이즈의 뭐 끼임막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보내주셔요. 보내주시는데 그게 두께가 다 달라서 바닥 부분에 맞는 사이즈를 골라서 저렇게 쏙쏙 끼운 다음에 실리콘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실리콘 작업을 할수 있으세요. 자, 실리콘 설치하는 법이에요. 뒷 부분에 꼬랑지를 꾹 눌러서 기둥을 빼고 실리콘을 넣고 그다음에 실리콘 앞에 주둥이를 싹 싹싹싹 잘라주세요. 영상이 빠르니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앞에 깔때기를 또또또또또또또 말아서 넣어주시고요. 실리콘을 쏘기 전에 마스킹 테이프를 쫙 붙여주세요. 근데 마스킹 테이프를 너무 안쪽으로 해서 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뜯을 때 완전 망해요 제가 망한 케이스를 조금 이따 보여 드릴게요 이 마스킹테이프를 좀 넉넉하게 발라 주셔야지 실리콘을 조금만 바를 생각을 해서 마스킹테이프를 안쪽으로 너무 붙이면 나중에 떼어낼 때 완전 망하거든요 보세요 이제 실리콘을 바르고 헤라를 저렇게 쫙쫙쫙쫙 해서 실리콘 마감을 예쁘게 해 주죠 저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테이프를 또 뒤쪽부분에도 테이프를 붙이고 지금 실리콘 작업을 하고 있어요 테이프를 윗부분은 괜찮았어요 근데 아랫부분 떼낼 때 너무 깊게 테이프를 안쪽으로 넣었더니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망했어요 완전 망했어요 그죠 손으로 저렇게 누르는 순간 더 망했어요 어쩔 어쩔 다 번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수습하겠다고 또한번 눌렀어요 완전 망했어요. 이럴 때는 재빨리 마스킹 테이프를 다시 붙여왔고, 실리콘을 좀더 두껍게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 보세요. 저렇게 해서 두 번째, 첫 번째 망하고 두 번째 마스킹 테이프를 뗄 때는, 오, 성공이에요, 성공. 쫙 뜯겨나가는 저 마스킹 테이프의 희열은, 마치 코팩에서 블랙헤드가 막 쭉쭉쭉쭉 빠지는 느낌이랄까? 살살살살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위로 뜯어낼 때 완벽하게 뜯기는 거 보세요 오, 마음에 들어요 보다 못한 저의 신랑 본인이 직접 나섰어요 사실 저는 이날 실리콘을 처음 쏴봤어요 그리고 신랑은 저희 집 온갖 창문 틀에 실리콘을 다 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실력자거든요 그래서 보다 못해 나오라고 해서 본인이 쏘기 시작하고 본인이 헤라로 긁기 시작했는데 저는 사실 이 파티션 설치가 한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두세 시간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파티션 설치하는 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신랑이 저보고 되게 용감하다고 실리콘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할 생각을 했냐면 본인이 직접 나섰는데 실리콘 그까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저거를 골고루 아주 균일하게 바른다는 거는 정말 눈순만한 실력자들이 할수 있는 항상 저희 집은 사고는 제가 치고 뒷수습은 헬랑이 한답니다. 저렇게 테라로 예쁘게 긁어줘야 해요.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또고 또 쏘고, 쏘고 헤라로 긁고 또 긁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음,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텐데 이 파티션은 음, 저렴한 아크릴이나 유리가 아니라 그냥 음, 방탄 플라스틱 패널이라는 PC라는 그 재질이에요. PC는 보통 항공기 캐노피나 경주용 자동차 그 유리창 대용재로 쓰이는. 고가의 방탄 플라스틱을 PC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벽돌을 이렇게 집어 던져도 흠집만 남고 망치로 이렇게 내리친다 해도 깨지지 않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파티션이 깨지거나 파손이 돼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파티션 프레임은 알루미늄 테이프 레임이에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거나 표차가 깨질까봐 염려할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알루미늄이어서 좋았던게 실리콘을 바르다가 혹여나 이렇게 프레임에 실리콘 묻잖아요 그러면 그냥 물티슈로 닦아주면 깨끗하게 바뀌어요 보통은 실리콘이 묻으면 잘안 닦이는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물티슈로 닦아주면 살살살살 살살 정말 잘 닦이는게 특징이에요 이제 윗면 옆면 아랫면을 모두 실리콘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완성인데 이게 실리콘을 하고 그냥 바로 떼어내는게 아니라 저같은 경우는 한 3일정도 화장실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음, 사용을 하고 싶어도 사용을 못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실리콘 냄새가 어마어마 하거든요 그래서 음, 화장실을 한 3일정도 이거를 설치하고 셀프로 설치를 하고 화장실한 3일정도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공을 들어가 셔야할거예요자 어떠신가요 저하고 신랑이 설치한 파티션 욕조 파티션인데 제가 생각했던 그림 그대로 나와서 저는 너무너무 만족하고 무엇보다 인테리어 디자인이 예뻐서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혹시나 욕조 파티션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뭐 화장실 파티션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셀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니 한번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화장실 파티션 인테리어 영상을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테리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